반갈죽기탄 안녕하세요 그... 누구집에 이런거 없지? 에서 인피니티 컨트롤 올렸던 끝판왕이 나왔다 니다벨리르인입니다 저는 우주말고도 반으로 갈수록 한게 더 있습니다 만든거야? <웃음> 아니 진짜 뭐야? 만드신거야? 뭐? 아니 뭐하는 사람이야 이사람? 우와 d you, 와 와, r 와 h o a what 진짜 기강 잡기다 이 말이야.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와 어, 뭐야? 아니 뭐? 저형 아니 그다 방심고. 여러분 거예요?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님들이 유튜브하세요. <웃음> 왜 이런 방송을 보고 있어요? 유튜브해 그냥. 우와! 뭐야! 우와! 아니, 이거 만지신 거야? 하울이 움직이는 선? 어, 미친 거 아니야, 진짜? 아니, 무슨 이 사람을 눈으로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 <뭐지? 웃음> 아니 뭐야?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진짜? 아니 뭐하는 사람이야? 우와 전부 독각해서 만드셨다고요? 하세요. 왜 여기 있어? 와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연속이다 아니 이거 본인이 만든거야 이걸? 아니 파이크 장범 진짜 존나 멋있네 근데 와 3D 프린터 같다고? 무만 봐도 3D 프린터는 아닌 것 같은데 점토로 만드신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?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? 클레이에요? 아최세 교수님 있으시네 아 클레이 와 쩐다 저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돼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징크스 징크스, <웃음> 징크스. <웃음> 징크스. <웃음> 쫀득이 피규어 같은거 <웃음> 감사합다와 근데 쩐다 와 이거는 야방송 하자 얘들아 끝났다 그냥 금손 그 자체 <웃음> 안되있다 이건 너무 기니까 딱 임팩트있게 <웃음> 됐다. <웃음> 자 얘들아 2등 3등 뽑으러가자 <웃음> 얘들아 2등 3등 찾아가 <웃음> 와 진짜 개쩐다 근데 와와 와, 클레이도 클레이인데 이거 도색하신 거지 이거는 기분들 여기 또 도색 도한 거지 와 쩐다 아니 건틀렛 그냥 클레이를 잘 다루시는 게 아니라 정글. 클레이는 기본으로 잘 다룬 거. 고 아마추어 그냥... 대회 프로 끼기. <웃음> 클레이는 그냥 기... 잘 다뤄진 거고 기본적으로 손재주가 그냥 마스터신데. 와 쩐다. 심지어 독학이야. 와. 하지만 아시죠, 여러분들? 시작은 두 번째부터인 거. 항상 자랑이 대회 시작은 두 번째부터인 거. 왜냐면 두 번째가 최셔 교수님이세요. 자, 자라기 자 자랑하기 네임드 최셔 교수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트 효과를 연구해보자. 자, 교수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방에 몇명 없는 흔치 않은 네임드. 아, 제1의 근손자랑이 돼, 1의 빛나는 종합공예가 최셔 교수입니다. 아, 울사전 한다길래 제가 빠진 예의가... 아, 역시! <웃음> 아하하아최재 교수님도 유튜브 하시니까 저번에 만들다 만걸 보여줬던아 당... 맞아 저, 저번에 오프즈 어, 시그마 만드셨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와 미쳤다 진짜 와아 이거 본론이 아니야 이거? 이게 본론이 아니야? 이거 그냥 만든거야? 왜 이게 맛보기야 이거? 이거 미리 보기 방지야? <웃음> 엄선작들. 아니, 이제 그 누가 만나 엄선작들. 챔피언십 제드! 이거, 그거, 이거 아니야, 이거? 이거, 이, 이거, 이거, 이거? 우와! <웃음> 우와, 뭐야? 아니, 저파셔야 되겠어. 표창 던지는 걸 표현하고자 이펙트 넣었습니다. LED를 심화 연구해 보았습니다. 음? 와, 아 이게 표창이었구나 이거 앞에. 우 벨... 와, 벨. 와. 뭐 미친 거 아니야? 그냥 보면 평범한 별꽃입니다. 하지만 밤에 보면 과연 평범할까요? 어, 밤에 강한 밤에 강한 별꽃인가? 어허. 이야. <웃음> 이야. <웃음> 와, <우와>, 1 e d 까지 <웃음> 와, 쓰레기 미쳤다. 와. 3D펜 이펙트 사용이 정말 좋더라고요. 와, 우와. 와, 뭐 콜버. 와, 편집도 잘하셨네 이거. 또 있어? 바드디. 와, 와, 미쳤다 이거는. 와, 진짜 미쳤다. 와. 와 디올아무 저 너무 잘만 드셨다 이거. 와. 야 이게 메인이었구나. 와. 이게 메. 메인... 우와. 근손 분들 <웃음> 앞으로 손 가라. 그러니까이 쓰지 마십시오. 우와 이게 메인이었구나. 아어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드셨다 이거 자 불.. 불 끄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와. 와나와 와. 와.. 또 두번째 또 두번째가 또또또와또 두번째 아 이번 작품, 이번주 후보 이름은 낮쩌밤이로 가겠습니다. 교수님 아, 존경합니다. 아낮쩌밤이로 가겠습니다. 자다음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셨다 낮쩌밤이아 LED로 한층 더 강해진거 아 LED로 한정 LED로 한층 더 강해진, 거. 아, LED로 한저, LED로 한층 더 강해진. 아, 드디어, 또,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. 최저 교수님. 아, 항상 금손자라이 대, 때 굉장히 상위권에 항상 속해있었고, 그만한 엄청난 퀄리티를 뽑으셨던 그 상금, 상금 도둑. 요번에도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실지. 최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직접 다 만드시기 때문에, 아, 궁금하네요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모범이 되고자 글 올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2월 말 이후니까 시간이 반년 좀 지났네요 그쵸 좀 오래되긴 오래, 오래 되긴 했죠 와 기묘한 이야기 킹미 킹뮤... 아니 이거 만지셨다고요 이거 진짜 굿즈 아니야 이거는? 와 클레이 주제료는 클레이고요. 와 모든 몰래, 모델링의 기초는 클레이로 하신대요. <웃음> 와 근육도 진짜 섬세하게 잘 표현하셨고요. 와 진짜 그니까 아니 돈 주고 판다 해도 사는 사람 많겠어 이거는 진짜 자 다음은 안자냐 안자나 입니다 모너네 클레이로 모너네 나온 애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전해 보고 싶어서 첫작으로 인생 문서인 안자나 프를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. 와 진짜 개쩐다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클레이야? 진짜 사온거 아니야 이거는? 한땀한땀 박아넣어야지 이런게 나온대요 좀더 가면 생명도 불어넣으시겠는데요 와 카직스 와, 레이 봐. 와. 와, 퀄리티 봐. 최서, 최저, 최저, 최저, 님은유튜최하 최저, 십니다저가저 최저, 최저, 최저, 최저, 최저, 저렇게못 뽑을 저 같은데. 아니 퀄리티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? 아니, 근데, 스크롤 아직 이만 엄청 많이 남았어요. 지금 3분의 1 받습니다. 디오라마까지, 와. 아니, 6개월 동안. 아니, 6개월 전에도 엄청 잘 만드셨는데, 더잘 하시는데? 와. 진짜 폐간 수련하신 거 아니야? 와 진짜 오진다. 근본은 랭크가 죽스죠. 야이씨 클레이라고? 클레로 만든 거라고 이게? 와. 와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? 와, 세상에 진짜 진짜 세상이다 세상에. 와 작품 당일날 제작 과정이 유튜브 영상 올라왔대요. 아 보실 분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에코 제트 드라이브 최설 고스님이라고 유튜브 치면 나와요. 와, 아니, 착용이 가능하대요, 이거는. 와, 아니, 어떻게 만든 거야? 와, 아트록스. 롤 되게 좋아하시나봐. 와! 불도 나아?! 니 <웃음> 어... 안에 아두이노를 설계해서 눈이랑 심장부 깜짝, 깜빡이네 와... 피들... 피들 좀 귀엽네 어 스탑모션용으로 제작된거라고요? 와 진짜 금손 그 자체다 진짜 스탑모션 영상 옆에 돌, 오른쪽 돌아보면 <웃음> 와와와와야켈와자드와 <우와! 우와! 웃음> 세상에... 와... 킬 투샤드 어, 암흑별 모데카이죠 하... 그렇죠. 마지막 하이라이트 작품이래요 영혼의 꽃 킨드레드? 이번에 나온 스킨 아니야? 레진 사용법을 연구 중이어서 와와 미쳤다. 와 여기 이 표현한 거봐 뒤에 와 와 진짜 이거 사고싶다 이거는 와 쩐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 이거는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야 이것도 기대된다 커밍순 아최석 교수님꺼 트위치도 하시나 보네. 유튜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작품들 많으니까, 어, 좋은, 작품 마, 좋은 작품들 많으니까. 와 진짜 대박이다. 대박! 그쵸? 이게 이 금손자라기 대수준이죠. 왠지 모르겠지만, 다 졸라 잘하는. 아...뭐로 하지? 어른클레이 오랜만에 또 이름 달아드려야죠 어른클레이 교수님 오케이